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헤디 라마르. 백설공주의 모델이자 배트맨 시리즈 캣 우먼 탄생에 영감을 준 그녀는 아름다운 배우이자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그녀가 발명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압박감으로 40대부터 성형을 하기 시작한 헤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헤디 라마르는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름다운 얼굴 속에 감춰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1914년 비엔나에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 아버지는 성공한 은행장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로 멋진 분들이었죠. 그녀는 다섯 살때오르골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1 6살에 영화사에 들어가면서 연기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33년 개봉한 영화 엑스타시에 출연하면서 부터였어요. 엑스타시에서 18살의 그녀는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라의 오르가즘 연기를 보여줍니다. 당시 이 영화는 교황이 비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많은 나라에서 상영이 금지됩니다. 이 영화로 인해 그녀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지만 섹시스타라는 이미지가 평생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엑스타시에 출연한 지 얼마 후 14살 연상 프리드리히 만드레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헤디. 부유한 군수업체 거물과 결혼한 그녀는 마치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 그녀는 감옥 같은 저택에 갇혀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당해야 했고 더 이상 영화에도 출연할 수 없었죠. 그녀의 저택에는 무솔리니 같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비밀스러운 무기기술에 대한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던 그녀는 어쩌면 이때 군사 전문 기술의 노하우를 습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헤디는 감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탈출 작전은 마치 007 작전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파티장 그녀는 자신과 닮은 하녀를 골라 수면제를 먹인 후하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창문을 넘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갑니다. 다행히 탈출은 성공했고 드디어 영국에 도착하여 자유를 누리게 된 헤디. 그녀는 런던에서 미국의 유명 영화 배급사 MGM의 루이버트 메이어를 만나게 되고 헤디 라마르라는 예명으로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1940년도는 그녀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녀는 패션 아이콘으로 동료 배우들조차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할 정도였어요. 남성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존 에프 케네디가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정도였답니다. 헤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리우며 당대 최고 인기 배우들과 함께 작품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발명을 했던 헤디 라마르. 그녀는 인생에서 뭔가 대단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던 그때. 연합군 함대의 어뢰가 독일 적함을 닿기도 전에 폭파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헤디는 친구였던 작곡가 조지 엔틸과 함께 적군의 방해 없이 어뢰가 목표물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드디어 주파수 도약이라는 신기술을 발명했고 1942년 특허를 출원해서 이를 발명가협회에 기증합니다. 이 기술은 혁명과도 같은 일로 지금의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첨단 군사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헤디에게 발병은 똑똑한 남자들에게나 맡기고 이쁜 얼굴로 전쟁 채권이나 팔라고 했죠.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만을 주목했을 뿐 얼마나 똑똑한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수록 그녀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이국적인 외모로 남자를 유혹하는 역할들 뿐이었어요. 헤디는 내 아름다움은 나의 불운이자 저주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연기 활동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헤디. 다양한 연기를 하고 싶었던 그녀는 소속 스튜디오를 나와 직접 영화를 제작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화는 연속으로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행히 헤디 인생에서 최고의 흥행작 삼송과 데들라에 출연하면서 전성기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지만 영화 제작에 계속 실패하며 돈은 바닥나고 나이가 들면서 배우로서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헤디. 그녀는 사랑에도 실패합니다. 총 6번을 결혼하고 6번을 이혼했던 그녀는 끝내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싱글맘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향수병이 깊어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속사는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필로폰을 주입했고 비타민인지 알고 맞았던 마약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중독되어 극단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1966년 그녀는 백화점에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다가 보안 직원에게 발각됩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녀의 절도 사건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이었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헤디는 초라해지는 외모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40대부터 성형을 하기 시작한 헤디. 외모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심해졌고 죽기 전까지 계속했던 성형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변한 그녀의 외모를 조롱했고 그녀는 점점 숨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조차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최저생계비로 근근히 살아가며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갇혀버린 헤디. 그녀의 말년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녀는 2000년 85세의 나이로 플로리다 자택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 비엔나를 그리워했던 헤디는 죽은 해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유언대로 유골의 일부는 비엔나의 숲에 뿌려졌고 현재 그녀는 비엔나 중앙묘지 명예의 전당에 묻혀있습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녀가 죽기 전 그녀에게 개척자상을 수여했고 전쟁 채권이나 팔라고 했던 미국 발명가협회는 그녀를 명예의 전당에 올렸습니다. 구글은 아마르의 101번째 탄생일을 맞아 특집 두두를 선보였고 오스트리아는 그녀의 생일인 11월 9일을 발명가의 날로 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헤디 라마르. 아름다운 외모를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변해가는 외모를 견디지 못하고 성형 중독이 되어버린 그녀. 하지만 헤디가 원했던 진짜 모습은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인류복지에 도움을 주는 천재 발명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GPS를 쓸때한 번쯤 헤디 라마르를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미녀가이드였습니다.